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 서은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투자연구소 주성인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어제 네. 저녁 미국 주식 시장은 팡튀었죠 그렇죠. 그 덕분에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하나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예. 맞기는 한데 그것으로 또 설명하기 모든 것을 음. 설명하기도 조금 부족하군요. 애매하죠. 예. <웃음> 영국의 감세안을 철회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죠. 그렇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네. 영향도 좀 받았겠네요. 그 영향이 네. 미국 증시에 미쳤을지, 안 미쳤을지를 음. 미국 증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제가 유심히 음. 살펴봤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음, 왜요? 그것과 관련돼서 대세의 대세를 전환할 만큼 음. 다 망쳐놨지만 대세를 전환하는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후속 기사가 같이 아하. 예, 그 덧붙여졌거든요. 영국이 감세한 철회와 상관없이 영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라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다 음. 보니까 미국 주시장에 식안 미칠 수도 있고 미칠 음. 수도 있는데 즉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예. 이건 굉장히 어느 정도는 어좀 긍정적으로 네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여지는 좀 됐는데, 됐는데 그렇다고 네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군요. 네. 그것에 비하면 어제 2%대에서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그 설명을 들으면 조금 그 정도 상승이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력했다면 3% 이상도 더 이상도 될 수. 수도 있겠죠. 왜그 부분과 관련된 미국에서 지난주에 음. 이제 그동안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파월 의장이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또시장에 많이 들었고 더군다나 유엔 산하의 보고서에서도 음.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 전체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침체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까지 음, 나왔기 때문에. 아,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파월이 금리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같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음, 것들이 음. 다 이제 겹친 상황이었는데 음. 그 정도 파월하고 파워풀하다고 하는 음.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예. 더 많이 올랐어야 됐겠죠. 그러네요. 이제 예. 그런 걸로 본다면 아직은 음. 어, 투자 심리는 매우 취약하다. 음.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인데 오늘 핫뉴스 핫이슈에는 저희가 경기침체 가능성 98%라는 제목을 <웃음>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침체 가능성. <웃음> 네, 네. 자, 조금 전에 UN 보고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어쨌든 현재까지의 금리정책이 미국의 금리정책이 네. 글로벌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것을 네, 네. UN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시국. 자, 그랬을 때 현재 경기침체 가능성이 98%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98%라는 핫 이슈에서 한세 꼭지로 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네, 합니다. 그럴 그러니까 필요가 있겠죠. 경기 침체의 네. 후폭풍, 경기 침체 네. 우리가 실물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렇죠. 또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제 투자를 해야 하니까, 언제가 끝이야. 네. 언제가, 어, 언제부터 오를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나눠야죠. 예, 고세 예. 번째에서는 또, 이게 아무리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식이장 거제는 먼저 오르니까, 어의 예, 먼저 움직이니까 그렇죠. 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기술적 반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세곡지로 나누어서 오늘 하 이슈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9월달 지난 9월달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9월달을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 음. 에, 사상 최고치 작년에 찍었거든요. 예. 사상 최고치 올해가 아니라 올해 예. 올해 연초 대비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 대비. 예, 예, 그렇죠. 예, 대비했을 때 35.6%, 37.7% 정도 빠졌는데. 코스피 코드를 좀 비슷하게 빠졌네요. 그렇죠. 미국과 달리. 이제 이, 이 부분은 이제 나스닥하고 좀 비슷하게 예.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음, 한국 경제 전체가 나스닥이네. 그렇죠. 어, 당연히 좀그 예. 보통 다, 이제,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우리나라 주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예, 예. S&P 500, 음. 예, 다우 지수, 나스닥이 있으면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음. 먼저 보는 게, 우리나라 주시장, 그 다음날 열리는, 우리나라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늠자가 음. 좀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 현실은 나스닥이다, 그죠?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35.6, 37.7 정도 음. 빠졌다는 부분이, 1월부터 9월까지, 또는 이제 사상 최고치 대비 지금 빠진 정도로 한다면, 역사상 한세 번째 정도 하락이요, 이게. 9월까지 하락이. 역사상 세 번째 하락인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 저 정도 빠진 것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S&P 500이나 미국 기술을 볼때 침체장, 음. 경제, 그, 주시장이 침체 국면이었을 때 평균적으로 빠지는 정도가 음. 대략 어, 35에서 어, 한 40% 음. 정도 빠지는 게 침체장의 예. 평균 하락률이었어요. 평균 하락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때 본다면 이 정도 빠진 것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음. 것을 의미를 하고 음.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음. 보면은 만약에 음. 하락을 끝내고 상승장으로 돌아선다고 음. 한다면 음. 글로벌 시, 증시 예. 전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먼저 튀어 오를 음.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로 봐야 예. 되고 또 9월 한달 동안에 미국 주식을 보면은 다우, S&P 500 나스닥 보면은 8, 9, 10 이런 식으로 어그늘 이제 이런 정도에 나쁠 때 보면은 어, 이 이런 순서대로 음. 빠지고 이런 그 1% 정도 차이를 두고 빠지고 오를 때 보면은 네. 1% 정도 음. 차이를 두고 오르고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무검색한 효과는 지난주에는 나쁘게 영향을 크게 줬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철해가 되었음 뭐도 불구하고 철해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은. 별로 미미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을 일단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나쁘지 음. 나쁘지 않게끔 하는 예. 역할을 했지만 이것이 상승의 트리거가 예. 될 만하지는 않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 해석할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싶군요. 자, 지난주는 또 개인 투자자 패닉 셀링 항복 선언입니까? 네이 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음.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개인 투자 지난주에는 음. 개인 투자자 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 7% 정도 아. 하락으로 이끌었거든요. 예. 이제 2200선이 깨지다 보니까. 예예. 공포. 그렇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음. 어, 좀 좋은 가격에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다가 2200이 깨지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예예. 싶어서 그냥 내 던진 거죠. 음.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죠. 이제 신용거래라든지 음. 이러한 거래가 또, 어, 납폭이 순간적으로 네. 커지면서 강제로 이제, 이제 반대매매. 에, 반대매매가 됐을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음. 그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난주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파이. 순매도로 이제 돌아선 것도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싶고 이와 관련돼서 하나 또봐야될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37억 7억 37억 달러 정도인데 이제 6개월 연속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연간 추정치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예, 빠지는 예, 걸로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음.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니까, 예. 즉 경고 메시지를 줄수 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이렇, 이와 관련돼서 글로벌 경제 전체의 어떤 침체를 예. 한국 그 무역 적자가 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핫이슈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침체후폭풍 그러니까 경기침체 가능성이 98% 정도 거의 뭐 100%네 그죠? 그렇죠. 거의 100% 확실하다 이 지경까지 올라왔는데 자 그랬을 때첫 번째 이 같은 경기침체후폭풍 영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성장은 음. 큰 소음과 함께 끝난다. 예. 이게 큰 소음인지 소음인지 잘은 음.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자꾸 시끄러운 느낌은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보다 과더큰 소음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지는 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엇인가 뭐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금융주가 폭락을 했어요. 이게 조금 이해가 개인적으로 살짝 안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예, 예. 보통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주가 좋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금융주가 나쁜 것이 아니라 폭락 수준이다. 예, 예. 이것이 이제 그런 영향이 잖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은 금융주가 폭락을 했다는 것이 경기침체와 연관이 되는 음. 거 뭐, 뭐냐면은 음. 이거죠. 부도기업이 예. 늘어날 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자막에 하일드 이 채권 금리 급등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연관도 네. 있죠. 하일드 채권도 무엇인가 어, 신용등급이 낮은 예, 데부터 문제가 예.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일드 채권 금리도 폭등을 했어요. 은행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도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대 마진이 커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예. 지금으로서는 그거보다는 음. 이제 부도 이제 그 대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 부분 때문에 금융주가 이제 지난주에 폭등을 예, 했고 예. 하일드 채권도 급등을 음.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페덱스 얘기를 예. 몇 주간에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난주 지난주 예. 걸쳐서 페덱스 얘기를 했는데 페덱스가 현재 52% 정도 빠졌어요. 패덱스가배덱기를쳤다 <웃음> 그렇죠. 그런가? 그런데 페덱스가 50% 이상 빠진 음. 게세번 있었는데 음. 그세번 모두 음.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덱스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도 52% 빠진 걸로 봐서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 98%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그동안 계속 올랐었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 올랐는데,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수요가 떨어지니까. 일 때는 당연히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죠. 수요가 예. 줄어들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제 높이고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항복하는 사태까지 이어진다, 그죠이 항복을 하, 할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난주에 일정 개인 투자자들 음. 투매가 있었는데 예. 미국도 어 역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동안 음. 개인 투자자들의 하락. 음. 장에서 계속 버팀목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도 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의 한국과 관련된 얘기가 음. 뭐냐면은, 이제 대장주, 미국의 대장주는 음. 애플. 애플이죠. 근데 애플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100달러 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애플이 어 160달러를 깨지면, 음. 어, 굉장히 미국 주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예, 예.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제자, 지난주 음. 월요일에 우리나라 장이 쉬었으니까, 142달러 정도에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100달러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주가 기준에서도 30% 이상 더 빠지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어, 투자자, 여기서 투자자 항복은, 애플 주시장이 식 100달러까지 떨어져야 많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웃음> 예, 예 껄쩍지근한게다 사라지고. 이, 예. 게 지난주에 애플 너마저라는 기사가 몇 군데 있었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지금 142달러로 음. 어제는 올랐잖아요. 예. 142달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100달러까지 떨어져야만이 음. 어, 이제 투자자들의 향복 선언이 예. 나온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대장주들. 음. 그러니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인텔 음. 우리가 캐금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이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52주 신저가가 나왔고 음. 또 이런 그그 외에 에, 나이키나 이런 음. 종목들은 또 신용등급도 네. 하락이 되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안전 뉴스들로만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언제가 네. 끝일까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왔고 그래서 결제 해지라고 예. 금리 인상이 중단돼야 만이 이제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가 끝날까와 관련돼서 음. 파울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언제가 끝날까 그렇죠. 여기와 관련돼서 파울의장이 모든 채권 금리 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채권, 그러면 2년 만기라든지, 아니, 3년 만기라든지, 10년 만기라든지, 30년 만기라든지, 30년 만기라든지 모든 채권들이,들의 실질 금리가 예. 플러스로 돌아서는 걸 음. 보고 싶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 마이너스, 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되면은 뭐냐면은, 어~ 지금 기준금리가 (3.25) 예, 뭐~ 이렇게 예, 되고 예, 있잖아요 물가가 더 높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 예, 예. 파월장이 뭐~ 뭐라고 하냐면 투자수익률 곡선 예. 투자수익률 곡선은 실물 채권금리가 플러스 실질금리가 음. 플러스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금리, 모든 채권 가격들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고 싶다예. 근데 지금 물 보고 싶다. 십년물도 네. 4% 이상 찍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물가는 예, 근데 뭐 5% 6%야. 그렇죠. 지금 십년물 예, 예. 자체도 아무리 4%, 4 이상 우리가 폭등했다고 하는데 네, 네. 그조차도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럼 언제냐?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내년 2월까지 예. 내년 2월까지 한 150bp 이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예. 150bp는 그래서 1.5%를 더 올리는데 음. 지금 11월에 대략 뭐 0.75, 예. 12월에 0.5, 예. 그 다음에 2월에 예. 0.25 예. 이렇게 올리면 이제 1.5%를 음, 올리고 그러네. 그럼 이제 3.25에 1.5를 더하면은 예. 4.75가 되겠죠. 예. 예. 4.75가 기준금리가 되면은, 그때는 물가는 이제 그 시기에는 지금보다는 음, 떨어져서, 보면 그때는 늘려스럽다.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돌아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언제냐 얘기를 할때 내년 한 2월 정도는 음. 돼야만이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을까. 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 12월 달에,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미국 음. 소비자 물가가 중요해지겠죠. CPI, 예. 그렇죠. 미국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CPI가 전월 대비, 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정도씩만 올라줘야만이 음. 내년에 4.75보다 더 아래에 음. 인플레이션 물가가 아, 있지. 만약에 0.1% 이상씩 이상. 계속 올라 버리면 4.75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이런저런 얘기들의 종합을 한다면 언젠가 끝나겠죠. 음. 언젠가 끝나겠죠.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겠죠. 예. 그런데 그게 언제이냐고 하는 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까? 이게?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든 투자 시장의 전환 시점일 수 있는데, 네. 그럼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전에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지표 얘기를 예. 하는데, 이제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기술적 이제 지표 얘긴데, 이제 기술적 이제 그 매수 시점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음.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EPS, 주당 순익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는지 이런 걸로 조합을 해 보니, 그리고 과거에 경기 침체 기간이, 어, 대략 한 270일에서 음. 290일 정도, 어, 정도의 경기, 평균 경기 침체 기간이었다. 자, 그까지 다 적용해 보 그렇죠. 그런 걸 적용을 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어, 오래전에 블랙 먼데이였던 10월 19일 날, 음. 딱, 어, 그 날, 이제, 그 s p 500 지수가 3020 포인트까지 떨어져야 많이 음. 기술적 매수 점에 일단을 만들어낸다. 음. 그런데 지금 한 3500선이잖아요. 예. 그럼 500포인트가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10% 이상 그러네요. 더 빠져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도 빠져서 지금, 음. 환장에서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10월 19일 S&P 500 지수가 30, 3 0 2 0 정도가 바닥이다라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기술적 역사적 분석을 역사적인 해보니. 기술적인 통계, 데이터 그렇죠. 예. 버물러서. 그렇죠. 예, 예. 일단 이것을 듣는 분들은 내 피셜로 들어야겠다. 그래? 그렇죠. <웃음> 내 피셜이고 예, 예, 예. 이게 뭐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음. 그 이전에. 그저 정도 되고 지금 경기 침체가 음, 98%고 유엔도 나서서 예, 지금 거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본다면 경기 침체가 예, 나타나면서 회사채 시장이 망가져 버린다면 음, 하이드 채권 예, 금리도 폭동한다는 예, 얘기도 드렸잖아요. 예, 경기 침체도 오고 회사채 시장이 온다면 어쩌면은 그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겠죠. 음, 아까 1 5를더 예, 올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멈출 수도 있는 여지도 예, 좀 있고 그래서. 이제, 3020포인트까지 3020%, 떨어진다고 하지만, 음. 결국에서 진입 시점, 합리적인 진입 시점을 한번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해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음. 200일 이동 평균선, 이제, 음. 미국 S&P 500 기준으로 예. 20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냐면은 4,194에 현재. 예. 현재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음. 이동평균선이라는 이동 거기 때문에. 뭐 계속 그렇죠. 예. 예. 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4,194가 음.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음. 여기에서 20% 할인된 가격. 예. 그게 얼마냐면 3,370포인트예요. 예. 3,370포인트 아래에서만 산다면. 음. 당장이라도 6, 7%의 수익이 낮다는 통계 자료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수는 지금 현재 지수에서 지난 어제 저녁 그렇죠. 지수에서 한 5% 정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정도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현재 지수가 안심할 수 있는 지수도 아니고 예. 또 어제 미국 지, 주식시장이 오르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올랐고. 해서. 또 다시 마음이 또 풀어지어서 예, 추세으로 전환됐다고 그렇죠. 믿기는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국내 주식은 어떨까요? 이제 그러면서 또 보니까 국내 주식도 어 아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같이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한 2050포인트인데 지난 주말 2150 선에서 음. 우리가 끝났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많이 올라 버렸어요. 예. 2% 이상 올라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인데, 이제 2150에서 100포인트 정도 더 빠진 2050포인트가 음.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많고, 예.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지지장이 35, 37 이렇게 음. 빠지면서, 어, 역사, S&P 역사적으로 이제 하락 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예, 하락한 것을 음. 이번이 세 번째로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좀더 음. 어, 빨리 예.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린 예. 것과 관련돼서 본다면 어, 미국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될수 음.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여지는 좀 낮잖아요 예.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패닉셀링이 또한번더 와서 음. 2100에서 100포인트는 금세죠. 금세죠 네. 금세죠 예. 일주일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 예. 2, 3일 그냥 쑥쑥 빠지면 이제 저렇게 올 수도 음. 있는 거니까, 음. 그런 패닉셀렉이 온다면, 음. 뭐, 그런 때는 좀, 어, 지지선이 하회되면서 음. 조금, 조금 그렇죠. 필요가 있다. 그 때를, 뭐 그렇죠. 모든 돈을 다 파가라. 아, 게 그건, 게 아니지만, 예, 예. 아니지만, 예. 아 정말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음. 예. 있습니다. 지금, 가치와 가격이를 얘기를 많이 음.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가치, 주가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아래에 있는 건 맞는데, 음. 지금은, 이러한 걸로서 분석을,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투자 심리가 망가져 있는 부분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하면 되살아날 것이냐,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빵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뜻이고, 그런 정도일 때좀 한번 매수해보는데, 관심업적으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그나마 이번에도 음. 수출을 보면은 예. 어, 반도체 음. 여러 가지 그다 어, 수출 시장이 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났는데 자동차는 플러스예요. 음. 그다음에 엔터 지금 살아나고 있는 엔터, 통신, 편의점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죽혀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좀관시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0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9월달을 돌아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98%, 거의 뭐 100%다. 이것을 핫 이슈로 해서 한세 가지 꼭지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 쉽지 않은 시장에 조금이라도 어, 투자 관리를 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